어머야 잡으면 저물통에 밀린거야? 저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꽃모호 차러 왔습니다 선장이 너무 빨리 출항하는 바람에 인트로도 못하고 어, 오늘 우럭 우럭 치러 왔어요 어, 날짜는 11월 29일 목요일이고요 13물입니다 그리고 만조가 오전 7시 20분 어러? 천얼물이네 간조가 2시 6분이네요 뭐 항상 쭈꾸미 광어다운샷 위주로 나가는데 어떻게 우럭을 한번나온게 됐나 봅니다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죠 우럭 창미키라고 하는데 채비는 아 이거 이거 원투채비네 이거 저는 존내만 건 무슨 우럭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껌먹 카페에 여쭤봤죠 거의 오징어를 쓰는데 빨간색 오징어를 쓰라고 하시더고요좀 살벌하게 생겼는데 오징어를 잘라가지고 식용살도 그걸로 염색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냥 오징어? 빨간 오징어? 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정신없네요 선실에서 자라나와서 추를 여기 다놨수 있어요 자, 일단 30호를 먼저 써보고 자바늘는 기존에 묶고있던거 이게 세이코 18호 세이코 18호 목줄은 5호 좀 약한 체인가요 그 소식을 좀 접한 게 우럭이 많이 나온다 부산권에서 그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가 우럭이 좀 풍년이래요 근데 네, 뭐 그것도 올해 가보지는 저백합이한 번도 못해봤는데 물때뭐 이것저것 다 맞아야 되더라고 누구나 다 매번 잘 잡으면 고기가 나만하겠어요 빨간 오징어 두개 써볼까요? 너무 작게 잘랐나? 어 작다 막서 쓰려고 하니까 좀 작네요 그럼 별로 욕심 없는 녀석이 와서 물겠죠 믿기 작다가 안 물리면 뭐. 자, 여기까지 세팅은 별거 아닌데, 음, 이다음이 문제입니다. 겨울에 제가 손이 좀 많이 싫어가지고, 릴링을 잘 못해요. 수정냉증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반인보다 좀 손발 신용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에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찾았습니다. 뭐를? 전동 릴링. 어, 플레이지 삼촌은 사놓고 거의 소장용이 되버렸죠 쓰지도 않고. 가보증에 빠져가지고 올해 낚시를 망쳤어요. 근데 뭐 올해 좀 생각한 게 많아가지고. 자, 이거 어디, 어디다 고치야 되지? 음. 호호! 허 우럭 나왔어.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무데나 걸고. 어, 무게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저 플레이지 삼촌 들어보고 이 녀석. 어, 기존 바낙스 카이젠. 자, 네, 올려보세요. 자 무너진 오토로 지금 들어갈게요. 또 5천에. 자 무너진 오토 3m짜리만 아닐 겁니다. 그래 어려운데 가지 마라. 이 형님이 초보안 마. 뭐 내렸다 올렸다만 하죠. 어? 빨리 끌. 자... 아, 저는 첫 게스트요 자, 처음에 무너진 원초 바로 위에 떨어지네요 바로 위에 떨어져? 오늘 원초 위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걸렸어 아... 어, 이거 처음부터 이거 최비털림인가? 와... 털렸네 지거 자, 지금 지나면 어초는 거의 파묻혀 있습니다 살렸을까? 에이 불감기 먼저 오네 터졌어 아이 오 제로 세팅 잘 됐는데? 야초쭈 타면 바닥 찍고 릴링 한두 바퀴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저희 터무치나트또 진입하고 있어요 마에 히트 오우 광어였어 네. 야선장님아 초보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오 바다 낚고 스테이 그냥, 그냥 질질 끌어? 끌면 안되지 끌어야지 어버트를 타야지 한바퀴 두바퀴 감는거지 바다리 어, 어, 단만 끌어 만자 오르락내리 락하기 싫어서 미리 오징어를 다 끼워서 올라갑니다 어, 오늘 같은 무창포 바다 낚시 선단에 신주 선장님 그 형님도 같이 타셨어요 근데 영등철로 접어드니까 어, 출항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섭외를 했나 보입니다. 형님, 같이 가서 물어 잡으시죠. 하고. 그래서 오늘 즐겁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전동리를 갖고 와서 섭취 중입니다. 쓰다 보면 늘겠죠. 자, 들고, 바닥 찍고, 한두 바퀴 감고, 들고 있으래요. 자, 어, 뿌라지노초입니다. 처음에. 무너지노초 어, 얘가 찍히는 거는 이거 제로 세팅도 제가 잘 못했어요. 자요정도는 떠있겠죠 그죠? 한 바퀴만 더 가면 볼까? 25.7m 찍히는데 요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택배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와다이트요 놀래미 자 놀래미는 금옥이죠 자 올리신 분은 내리시지 마세요 지금 세수는 편하다 아, 라인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거가 아, 제로 세팅 해놓은 게물 속에 조 정도 있네요, 딱. 이야, 이 편한데, 이거? 일단 삽질을 먼저 하고 볼 일이요. 오, 크다! 어, 엉켰다. 아닌가? 움직이는 건가? 어 광어다, 광어. 오, 사이좋 좋아 옷자 되겠는데, 옷자? 이야. 오늘 뭐 대상어종이 있다고 하면 우럭 친다고 하니까 이 거니까 저는 우럭 자2 3회다뭐 이정도 되네요 이 근처겠죠? 오. 제가 이게 5초 쳐본 게 아직도 긴장감이 있어 좀 들어라 무조건 들고 있어라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오호 자와자어오 아, 가고 가고 뭐지? 스터리지 어, 뭐? 장난? 어우 옆에 조사님 울어 던지셨어 아이 순간조작 뭐야? 아이 진짜 <웃음> 나는 왜 이런거야 <웃음> 우와 새, 색깔 노래 아, 색깔 진짜 이쁘다. 아그 황노래미 좋은 건데. 그러게. 와예 압니다. 네, 예 금목이 놀래미는예 압니다. 예 예. 아 금목이에요. 자 네, 금목이 놀래미는 방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되게 이쁘다 색깔이. 놀래미는 지렁이 잘 먹는데. 와 황노래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이즈도 좋은데, 쟤는 잡으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아, 오프했다가 해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우, 잘 나오네. <웃음> 역시 지느러미 있는 애들이 손맛이 좋아. 어채비가 제가 아마 25, 35, 25 이렇게 했을 겁니다. 50, 85cm 정도 어, 그렇군요. 초기에 원투할 때 이렇게 티첨평 기둥줄에 그 목줄이 엉키지 않게 어떤 그런 형태인데 뭐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선장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껌모는 안 나오면 포인트를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성실한 면에 바라가지고 친구 먹고. 지금은 껌모가 스폰서가 됐죠. 처음에 한 번, 두번 정도는 선비를 내고 출족에게 입장으로. 탔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서 선비를 내지 않습니다. 껌먹어보는 유튜브를 하다가 한두달 전에도 처음 광고라는 게 처음 들어왔었어요. 자무너지어초 슬슬 뒤집었습니다. 아 안돼 책임 틀리지 말자 셀빙지 바닥 찍고 네. 무조건 띄고 가세요. 별봉님 <웃음> 아예또 털렸어 아이씨 아이씨 진짜 <웃음> 아책비이 많다 그래 어, 그래서, 분명히, 껌모는대동이돼가지고 낚시 이야기, 채널의 스폰서라고, 좀 밝혀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잡았어. 더블 히트야, 더블 트아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야, 35는 되겠다.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튼, 두달 전에, 어탐기라는 게한 번,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선장 낚시를 주로 하는데, 제가 어탐기가 뭐가 필요 있겠어. 배에 타면, 수천만원짜리 어탐기가 있고, 좌대를 타면, 좌대 바로 밑에, 물고기 있는 걸 탐색을 해서 제가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원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끼를 달고 100, 100m 조금 오바 이 정도는 칩니다 근데 그오탐기 성능이 80m까지 핸드폰하고 와이파이로 연결돼가지고 밑에 고기가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일단 비거리에서도 안 맞고 그 이후에도 다른 것들 좀몇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 다 거절을 했습니다 저거는안 맞고 설사 저한테 맞는다고 해도 채널을 지켜보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순 없습니다 하고 다 고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스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낚시를 잘 못해요 근데 꽝친 날도 웬만한 건다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큰 사유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중에 하나가 사실성이거든요 누구에게 낚시를 와서 보여준다고 하면 저거에 거짓이 있거나 그러면 그 누가 보겠어요 저라면 한두 번 보고 금방 알 겁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개인적인 주관은 성실하시고, 제 기준에 맞아야지, 제가 좀 먼저 접근할 수도 있어요. 성실하시면. 껌모가 지금까지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죠. 뭐, 배질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뭐 직접 타보시고, 타보셨거나, 그런 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 외에 조거에 거짓이. 마지막 무너진 오초가 또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있다든지 다음에 다시 일정 날에 다시 들어올게요. 아니면 뭐 기름값을 아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음.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 친구도 어느 정도는 홍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 갑장이라고 갑자기 가까워지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친구를 먹고 그래 채널 초반부터 같이 커나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의기투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길 잘했다고 아, 생각해요. 자 다음부터는 B 누르면 동시에 입수 부탁드릴게요. 아또 5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껌모가 저의 스폰서가 맞습니다 이런지런저런 이유로 짜식이 열심히 해요, 굉장히 자 바닥 찍으면 바로 5초, 무너지노초 진입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B 누를 때 같이 내려주세요 자무너저노초 진입합니다 자이번에 D부터 진입해요 <웃음> <웃음> 자식이 목소리도 좋아. 자, 뒤에 걸리는 거 보니까 진입하네요. 오, 꼭꼭 지켜. 아, 그래 손맛 봤어. 예, 쭈가문 하다 보면서 크게 느낀 건데, 쭈꾸미도 잡는 맛, 먹는 맛. 전혀 다릅니다. 아니, 먹는 맛만 보려면 사다 먹으면 되지. 잡는 맛 비중이 큰 사람들이 낚시꾼이라고 하죠. 거기서 잡는 맛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 미친 엑스라고 하고. <웃음> 비 와도 가고 바람 불어도 가고, 자, 어? 아 이질만 했나봐. 아. 자, 에러크 강생입니다. 23cm 비만은 강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에이, 에러기 이질만 했나봐. 또 던져도 돼? 꼭 뭐야 네, 내리셔도 돼요. 네, 조금 더 흘리다 보면 작은 똥 하나 또 있습니다. 해수는 진짜 편하 예. 자 제로 세팅이라고 해놨어요 5m 자다 올리시면요 낚 낙대를 딱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거구나 자 이번에는 앞으로 들어갑니다 <웃음> 긴장되네 아, 오른손이 좋았다 안좋았다 달봉씨 빨리 내려요 <웃음> 예. 어서 바로 지행해요 달봉님은 예 <웃음> 아이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지 자, 그래서 릴링을 하다가 어,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손목이 한번딱 어긋나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금방 전에도 이거 난간 잡고 올라오다가 약간 삐끗했는데 조물락 조물락하면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손맛을 보려면 릴링을 하는게 최고인데 저도 전동률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습니다 자자아웃트진행합니다아 윗트 왜 안가봐 덥고 있어 아 떨어졌어 아왜 안가봐 빨리 가았어왜 전동률이니까 <웃음> 아저손장이 답답하네 <웃음> 전동률한테 안간다고 <웃음> 자 무너진 2m 지금 진입해서 꼭대기네요 아입주 받았는데 가뜩이나 초보한테 참. 선장님! 전동일이요전동일이요신 어? 신나게 왈피를높이 비고 있었는데. 와, 그럼 많이 나온다.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딱지입하면서 네. 어, 누구, 동, 아 반갑습니다. 아유, 왜오세요안 해주세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히트네? 히트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정도는 <웃음> 오 거의 막판에 히트했네 자 천천히 자이 녀석인데 자, 이 녀석... 아 제노프님이시구나 아이고 참아이왜 <웃음> 놀래미야 계속 <웃음> 자 놀래미 이연타 아 가을에 올걸 아 놀래미가 빨간색 오징어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허무시 같아 금목이니까가격적이네 조심해서 선생님 자삐 하면 동시에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지시는 잘 따라주셔야 돼요 이런 어초 같은 거는 선장 지시 안 따르시면 채비나 원줄 있는 게옮키니까 그러면 자 이번엔 뒤로 들어갑니다 음. 아, 결국은 본인 손해죠 음. 저맨 후미에 히트 광어인가? 맨 후미에 다치익는데 누구지? 제노프님은 오늘 뵙고 음. 제노프님 치즈해서요 치즈. 인상 나가도 상관없죠? 괜찮아요? 네껌모의에 네. <웃음> 카페를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새롭게 스텝이 되셨습니다 형 <웃음> 광어 <웃음> 진주오선장님 애광 아, 형님, 무럭 잡으셔야지. 왜 광어로 잡으셔 그래. <웃음> 형님이 우럭 잡으시다겠어. 형님 항상 반대로 가. <웃음> 나도 안 다네. <웃음> 자. <웃음> 살살 감아야지. 아까 날씨를 좀 높였더니. 감고 있습니까? 돌태우시는 네?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오케이. 자, 올린 번호 는 내리시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야 이거 놀래미야 아 놀래미야 놀래미 어? 놀래미 아닌가? 와 진짜 놀래미 사면 다 이거 미끼를 바꿔야 되는구나 사이즈도 좋아요 또아나 진짜 이거 <웃음> 쓰러지겠네 아, 어, 저쪽은 광어고. 아나 원피어 해야 되겠어. 사이즈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웃음> 자, 여러분, 이건미끼탓입니다 이거. 오늘 놀래미가 빨간 오징어에 삐리 꽂혔나봐요. 놀래미맨이야, <웃음> 놀래미. 형님, 저세 마리 있어요, 큰 거. <웃음> 자, 자. 놀래미 아무리 잡아봐. 다 방생이야. <웃음> 야, 내내 내 속도 사랑하거든? 아이 이건 미끼를 바꿔야 돼 진짜 아이 오! 광호도 많이 나왔어 어? 자 준비를 하시고 자쾌 노릇을 녹이셔야 할수 없겠네요 예예 예. 좀 기다려 기다려줘 짜잔 선장님 채비 안된 사람 어떻게 해? 자어처진을 했어요 무라진 어처어처비 했어요 채비 하나 뜯기 좀할고 가니까 그러니까. 자 루어 하듯이 대충 긁어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목줄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까? 어 뒤에 히트! 동우? 아 김동우 씨였구나 저 광어다 선장님 저 김동우 씨는 광어 안가지가 알았지? 저 케이블 타이내꺼로묶구나 동우 씨 안녕 <웃음> 자 현재 바닥은 밋밋합니다 옆으로 좀 빠졌고요 조금 더 가면 다시 무너지나 초호지이래요아 어초 재밌어 이래니 광따 보다 우럭이 재밌지 초보인 제 입장에서 보통 27m, 6m 나오네요. 오늘 13물이고, 만조가 7시 20분인가 그랬으니까. 수심은, 같은 포인트는 안 돌겠죠. 껌 먼데. 여러 분들 수시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예, 저는 5초가 한 군데만인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맨 뒤에 있는 김동우 씨도, 완전 고수인데, 건다 저기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빠졌네. 척키였는데 자 yeah. 나도 이틀. 어? 난 빠진다? Yeah. 야, 또 놀랭이다, 이거 또놀래미다 이거 아와나 진짜 와나 환장하시겠네 <웃음> 이제 잡어도 쳐다도 안봐놀미인지 알고 선장님아나 <웃음> 눈물,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웃음> 이제 감 이제 이제 발봉 이제 이안 봐. <웃음> 야 물어도 안 보다 이제 노, 놀래미 내 말이야 왔더니. 와 이거 진짜 빨간 거 끼면 안 되는구나 빨간 오징어. 어? 뭐지 얘? 어허 이 녀석 뭐 다른 것도 또 먹고 나왔네. 어? 야, 기다려봐 아리 줄게. 와너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한두 번만 더 흘려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또크지 빨간 오징어 쓰면 안돼 그러면 뭘 써보지? 밑에는 원 달았으니까 흰색 오징어 오늘 놀래미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흰색으로 바꿔봐야 되겠어요 원투 하려고 저는 원투 비기는 오징어를 쓴다면 약간은 삭힙니다 와, 손맛 네번 봤는데 다돌림이야 그게 있네요. 아, 어, 그러니까. 조금 무겁고. 조작을 처음에 저처럼 삽질을 하셔야 되고. 눈설비가 저보다 좋으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겠지만. 저 같은 버벅기도 여튼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냥, 그냥 오징어 사례. 다음 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오징어에 빨간색 음은안 먹네요. 어우 회수는 진짜 편하다 음...그러면 여기다가 흰색 오징어를 한번 더 끼워보죠 이렇게 이건 껌모 카페에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이렇게 끼우라고 하셨어요 두 개를 같이 아, 놀래미네마리라니 이거 진짜 <웃음> 바람도 없고 날씨는 참 좋은데 이게 습관이 안되는구나 제가 알피 m 올리는거 너울이 조금 멀리서 조금 있네요 신조 형님 또또 또 낚싯대 꽂아놨어 껌모도 저러더니 형님도 저러시네요 형님 낚싯대를 들고 계셔야지 꽂아놓은거지 <웃음> <손장이 많이랄까 봐. 웃음> 야, <고장으로는> 물어봐서, <웃음> 하 선장이 많이 될 거봐. 야, 고장 오면 물어 와서 지가 하하하, 어복이 있는 인간은 뭘 해도 되죠? <웃음> 아, 빠졌어, 씨. <웃음> 와, 컸는데. 아, 이것도 편집할 거예요, 막. 마하하하 <웃음> <웃음> 아, 그럼, 더. 잘 됐네. 오늘 제노프님 것도 뺏어가도고 자, 네, 한게요 아우, 아, 자세가 좋아요. 아주. 마인드 푸시야. 낚시는 힐링이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고기를 잘 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진짜 좋은 마인드야. 오, 참. 꿈은 다르네. 자, 태클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온도 다 있네. <웃음> <웃음> 자 대부분 트리거엑스인데 못본 온도 있습니다 쉐도우 광호인데 전오프님도 가까이 지내야 되겠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기도 3m 어트예요 3m? 자 우연으로 동시 진입해요 우연? 우연에 바닥 걸렸네요 낚시대 부러집니다 <웃음> 왜 놀려. 아이거뭐이렇 나왔다. 빨간 오징어를 써야 되겠어요. 입질이 없으니까 재밌네. 재없네 놀래미든 뭐든 잡으면서 아이고 씨. 놀래미든 뭐든 잡으면서 놀아야지. 네. 해다가고지 아, 말고. 아, 지 말고. 그냥 라 예, 알겠습니다. 어, 우럭 잘 나온다. 같은 오징어에 나오는데 왜 제로프님은 안 나올까? <웃음> 저도 안 <저>, 나올까? <웃음> 저 꼭대기래요. 지금 정상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들고 가세요. 오우, 중간 사생님도이트난또 틀렸어! 은 내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햇빛도 안 찍는데 반짝이 모양이네. 자, 여튼처럼 살짝 올라가다가 무너진 산맥입니다. 빨간색 오징어. 내리자마자 한번 뛰겨주죠, 깔끔. 자,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2m입니다. 초보가 채비 털림 무서운데나? 39살까지만 딱 경험해보고 했으면 마흔부터는 잘하는 40대였을 될수 있을 뻔했는데 이게 원투만 주구장창 하다가 선상에 빠져가지고 자 현재 꼭대기입니다 놀어 놀라네요 엄마가 이제 놀래미만 잡으리니까눈신도안 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놀래미만 골라서 잡지? 아니, 놀래미, 놀래미. 와, 진짜, 징하다. <웃음> 이거 45는 되겠다, 씨. <웃음> 와, 진짜, 야. 흰색 달전이 참, 입질이 없고, 빨간색 달전이 놀래미한테 이거 놀랐다 하고 8 5는안 돼도 4점 되겠습니다. 와. 그래.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와, 광어 큰거로온다 어. 와, 4점 놀래미. 자, 오늘, 오늘 놀래미 잡자 치야. 아. 오늘 손맛만 보다가 야지 제넘프님? 네. 어, 자꾸 고기 안 나온다고 놀래미 잡는데 뜰채 대고 그러지 말으세요. <웃음> <아직> 아셨지? <웃음> 아, 카운터기를 안 갖고 왔네. 여튼, 지금까지 다섯, 다섯 마리 잡았어요. GA2! 놀래미! 아유 아쉽네, 우럭이네. 선장님! 나 다운샷 채비 좀한번 줘봐. 잠깐만, 이거 한번 흘려보고. <웃음> 좀 이따요. <웃음> 어? 아니야, 나, 나 채비 자체가 아예 없어. 아예 아니, 아니에요. 오이 오이 웜도 저 외기도 맞네. 얘를 살래? <웃음> 다음에 살게. <웃음> <웃음> 와, 뭐이뭐세개세 3개, 개나 있어. 다 가져가. 어, 아무튼 다 가져갈게요. 꾸야 오늘 고기잘 나오는 편이지. 생각보다. 어, 생각이로요 알봉이 오랜 날은 몰라 나오는데. 아유 씨. <웃음> 야, 나를 제외하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 아, 뭐래? 그래. 응 어... 4 0 우럭 다 죽었어 잡아보겠어 자, 단차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대략 50cm 좀안 되겠네, 50cm 되려나? 자, 바로 어처 시작합니다 자, 늦게 내리신 분은 바로 어처예요 그러면 여기가 5초 어, 끝이란 소린가? 또 놀래미 나왔세또 놀래미 어? 아, 이거 우럭 같다 요걸 우럭이겠지 아싸 강하다 <웃음> 이야 이것도 방생이네 어 <웃음> 오, 어우 오, 해네나 놀래미자 알았어 <웃음> 오늘의 최대 아 방방 아, 아, 생밀게 아니지? 어 아니요 아, 오늘의 최대요 어쩐지 어, 나, 나, 나도, 네. 너도 캡프탈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야야야 이거 방생하자 그래요 그럼 방생 어 오케이 사진 찍고 아 사진 자 <웃음> <웃음> 자 3m 아무런 이노초입니다 참잘 잡으신다 어, 어, 어, 어, 어. 이야 쟤너분이 동작, 동작도 어, 어. 빠르네 네? <웃음> 막 뛰어내려가네 막 <웃음> 오. 이건 뭐 통했어 나손만 느낄 거야, 이거. 오호, 이거 텅 했어. 수심 많이 깊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 어야 아니, 모르겠어. 광어야, 광어. 잡았어. 야, 이거 담을만 하다, 이거. <웃음> 선생님 환수했어라! <웃음> 자, 광호 환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웃음> 어우, 단차 48? 50? 요거 좋네. 자, 껌모 선장표 광호 다운샷 채비입니다 아, 놀래미랑 확실히 다르다. 금방 아, 그 자리에요? 또한 마리 나와주나요? 형입질 되게 시원했어요 텅 텃빛.. 자 진입합니다 진입 자오우 진입하는데 음, 음. 아 내가 할게 아자 아, 구메이저 부매니저, 구메이저님이 아저 하여튼 초 치는 데아이거아 아니.. 아닙니다 이거 안 했어요 저아이 어, 하고 막에다들어오 이야 광어두 마리째 들어 응. 뽕했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여보세요. 선장님 이거 방생해야 되나 미가루 사세요 아면방세 사이즈다 이따가 방생하시지요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방생 안해도 돼요 아 일단 넣게요 예예 먹을만합니다 아저 선장님이 깻잎 전문이라고 하자마자 발복이는 나랑 반땅 해야 되겠는데 웜하고 <웃음> 다 좋은 게 <웃음> 쪼잔하기는 저아 불쌍한 제노프님하고 반땅 해야겠어 되 아, 아우. <웃음> 야야야 야, 안돼안돼아 야, 나도 야왜 그래 아 야, 이것도 못 봤냐 오 아이고. 흔들리는 배에서 한 손으로 씨 아, 못 봤네. 눈, 눈을 깜빡였네. 광어인데? <웃음> 오, 많이 박네? 무럭인가? 계속 박네, 계속 박고. 뭘까요? 광어네. 아, 역시. 어이, 어째서 오늘 광어를 이렇게 많이 나와? 형님 히트! 아, 지구. 오! 와, 제대로 히트다! 히트, 히트! 우현, 우현! 이야, 뭐, 뭐야? 오, 사이 좋다. 씨. 사자도 있다, 사자. 우럭이, 우럭. 예, 사자는 조금 안될것 같아요. 자, 오토워브의 끝입니다. 자 바닥 치어보세요 잡아봐야 깻있래요 아저시야너톡 치지마 나 진짜 놀래미 깻잎 아니야 깻잎? 아 놀래미가 돼 놀래미 톡톡 치는 게 놀래미야 놀래미 놀래미 바닥 아, 깻잎일 이렇게 톡톡 치나? 톡톡 치는 폰에 어? 우러미가? 한 마리만 잡자 우럭 아, 아 진짜 쌍거이네 폴락까지 <웃음> <웃음> 아, 됐어 됐어, 됐어. <웃음> 대박이다 야 <웃음> 쌍거리네 와 진짜 봤냐 <웃음> 자 폴락은 15cm가 방세 사이즈인데 아, 15cm 빠듯합니다 이건 살려줘야 되겠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웃음> 야 진짜 놀래미 뭐 사이즈 5자 나올 생각이야? 이것도 3자는 훌쩍 넘습니다 이거 살려줄게 잘 들은거 봐자 놀래미 6마리 째 이야 어떻게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뒤부터 전체로 다 들어가요 이트 광호 광호 히트! 제너프님 오! 사이 좋아 오짜다 오짜 넘겠는데 아, 만에 하나 해 <웃음> 오짜 살짝 오버되겠는데? 오실시 좋다 이런 해무 자4터 어때요아또 놀래미야 이거? 자... 최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놀래미 같은데 이거? 어? 꿀,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크지 않네 오 처음 잡았다! 와 이야 한 마리 나왔어 씨. 얘 이런 우럭이 나와야지 대상호종이 우럭인데 여러분 원우야 야 저놈님 살짝 안될까? 찍어보세요 35cm 될까? 4 0딱나왔어와 이거 먹이 먹은거 봐4 0 다시 야. 됐어, 됐어. 나 이제 꽝 쳐도 돼. <웃음> <웃음> 두개 같이 끼우니까 나오는구나. 형님, <웃음> 저한테 잡았어요. 아, 형님,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거 큰기 <웃음> 네, 고맙습니다. <웃음> <아이. 웃음> 네. 자 같은 4 m 5 어차피나? 한칼 했어. 자, 이제 전꽝 쳐도 돼요. 어, 우럭이, 확실히 놀래미가 우럭보다 손맛이 더 좋네. 네. 예, 예, 예. 성목. 예, 후독, 후독, 후독하고. 우럭은 한번 끌려오고 바로. 자, 옆으로 살짝만 떼볼게요. 우와. 오, 크다. 와, 제가 잡은게 조금 더 크지만 크네 <웃음> <웃음> 저런걸 잡아야되는데 우럭은 40 넘어야 네. 먹을게 있는데 네 그럼요 <웃음> 아 벌써 12시 넘었어요? 아, 오늘 낚시가 재밌긴 재밌나보다 그러게요 히트 히트 <웃음> 아니 형님 말고 <웃음> 여기 사장님 <웃음> 아, 나도, <웃음> 나 미치겠네. <웃음> 나와야 돼. 바늘아, 뻗어줘라. 아이고, 또 터졌어. <웃음> 아이나 <웃음> <아이고. 웃음> 와, 많이 잡으셨다. <웃음> 오, 겨울 오긴 네 요오이 Calmel 그래. 잘먹겠습니니다 아니, 얘는 준내만 간다고 그랬더니 여기, 여기가 지도 보니까 대길산도 외연도 다 와가지고 아이, 아이씨, 자, 지금도 여쪽 올라가네요. 올라갔었어요 <웃음> 아, 형님 때문에 놀래미요. 아나 진짜. 아니, 형님, 걷지도 않는데 <웃음> 와, 대박이다, 진짜. <웃음> 형님, 저 놀래미, 이게 제일 작고, 일곱 마리 잡았어, 일곱 마리. 와. 좀 피해가다, 짜식들. <웃음> <좀. 웃음> 어, 짜식들아 와, 어쩜 이러니. 아 깜짝 놀래가지고 전동기 쓰지도 않았네 릴링했네 그냥 아이고 와 진짜 어쩜 이렇게 놀래미로 <웃음> 이거 빨간거 다았다고 하나? 야 그래도 색감은 잡았으니까 광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반생하고 하나는 했다고 하고 우럭 딱한 마리 잡았는데 사짜 좋은 개월하고 나머지 다 놀래미 아 오늘 두 자릿수 넘었는데 응? 응? 아 이랬으니까 안, 안 잡혔지 올라갑니다 오호 아또 놀래미 진짜 <웃음> 놀래미 조사 이거 어? 응 네. 모르겠어 광원지 뭔지 놀래미는 아니었어 아이고 이거 드러뽕해도 될것 같은데? 야너 심하다 아, 생리케이션 물긴 뭐해 물지 나니까 야 징글징글하다 맛있어 봐 엄마 살려줄게 아까 그 면방생이랑 비슷한 아, 사이즈인데 지금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아. 자 삼광 뭐 새끼라고 해도 광어는 광어지 아니 뭐릴리하는데막 그냥 와서 물지 아 이게 생미끼에 물었다기 보다는 오징어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나부울 그 나푸라니까 와가지고 그냥 덥석 묵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광어다운 입질이 아니고 후두둑하는 후두둑 와 진짜 꺼지않아어 여기 예전에 캐스팅했던 데 같은데? <목소리> 물이 잘 가니까 15미터 음, 바닥에서 추만 살짝 닿을 듯말듯자 아, 여기 지도 보니까 대길산동가거기던데 오늘 어, 잘 오네 <웃음> 자잘한 선반은 계속 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 나도 한 마리 잡았다. 잠깐만 이거재볼 거예요, 내가. 아, 너무 됐어. 왜 사이즈가 틀린 거냐고. <웃음> 나 참. <웃음> 오, 기 우럭 포인트인가 보네. 수심이 낮은 데서 오, 히트. 크다 조금. 오, 바고 바고. 오, 여기, 뭐, 뭐야? 사이즈 좋네. 히트! 와. 히트, 히트. 광다 포인트인가 보다. 자, 다시 옆에 올라가네요. 또 잡으셨어. 앞에 히트. 에라. 여기, 자야 우리 심지 형님 고개도 못 잡으시니까 뜰채질이나 하세요? <웃음> 야, 너 지금 뚜껑 열리시기 직전인데, 너. <웃음> 그러지 마라. <웃음> 신주영님 옆모습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데. <웃음> 어왜한 마리가 두 마리 됐지? 이거 제노프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네. 제가 넣었습니다. 아, 어 저기 저빼 뒤에 뒤에 좀 해줘. 신주영 갈 거야. 빼 뒤에 자야나 우야 동호. 와 여기 뭐지? 포인트. 와. 이 <웃음> 광우도 사이즈 좋아. 와. 동야 추줘. 너추열개다 썼어. 바루나야핀돌 <웃음> 아니 새거 말고 쓰던거 없어? 다운샷에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단차 조절하고 핀돌을 묶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 야 대충 봉돌 집우뭐 뭐 갑자기 뭐 우럭도 터지고 광어도 막 나오고 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자주 와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활성도 좋은 날이 없었네아 진짜 뭔가 맞아 떨어지나봐요 여기 예. 네.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수가 없어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형님! 환수하셨다면서요? 환수하셨다면서? <웃음> <웃음> 스타트요 스타트? 와 크다 육자 좀 빠지겠다 선생님, <웃음> 원 무슨 색깔이야? 아저씨 <웃음> <웃음> 핑크 핑크 후미틀후미 후미. 광어다 광어 뭐라 뭐라? 라 뭐라, 아, 핑크였어, 씨. <웃음> 쟤는 저만 미워해요 그래, 뽕뽕이는 야 웜을 잘 잡아봐 자바닥에 엠보싱 바닥입니다 별오 동물 사이즈 좋다 그거 자, 앞에, 앞에. 자. 핑크에 단차가 높지 않아요 아 50원 쪽 아까도 똥 그쳐서 났는데? 아저씨보다 잘 타거든? 내가 어쩌면 바보지? 여밭은 나도 좀 탄다 야 후미 야 크다 커 엄마가 봐 크다 커 후미야 후미 뭐야? 순뱅이네? 아니 저거 뭐, 뭐지? 삼식이, 오 아, 삼식이가 큰일 나오네. 아, 삼식이, 삼식이 첫대 받고 있어요. 삼식이 가져가실 분. 삼식이 가져가실 분. 비, 비싼 거보다? 네, 뒤에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다음시럼 내렸습니다. 비싼 거보다 나저 회도 먹어보고 탕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아이 놀래미 진짜 이거. 놀래미. 놀래미. 에에 <웃음> 어? 놀래미다. 아이고. 놀래미 같아. 어? 짜네 어우, 에롱이네. 에롱기네잘롱이네에롱야이거 뭐야 에러가 아니요 나네에이네에이네 <웃음> 글쎄, <웃음> 26... 오우, 괜찮아. 야, 진짜 운으로 한 마리씩 잡히고,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는 게 놀람이랑 똑같지? 아하, 물이 죽었나요? 천천히. 뭐, 내리지, 폴린 보이트 아이씨, 터졌어. 어, 안 터졌네? 에러, 에러. 에러. 어? 참. 참. <웃음>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자, 장대 가시 있죠? 독 가시 있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대. 집게로다가 다늘을 잡고 음. 요거 먹히네. 에이 이거 먹으래나안 먹으면 말죠 뭐. <웃음> 생새우로 외수질도 아니고 이거 <웃음> 우럭채비 죽은 새우, 냉동새우 너 먹으라고 한게 아니야 아, 짜샤 뭐 어, 지만한걸 먹으려고 너무한다 나. 나 아이고 머리도 먹었어 그냥 너보지 뭐 었겠지 바닥은 나? 어야요 이만한 거잡아면더 늦잖아. 그래, 그래. <웃음> 턱 찍은 없고. 어 없어. 자 옆등을 나가고 있네요. 녹동가요 이게? 대표적인 가비 포인트인데. 와.. 장판 이런 장판 오랜만에 보네요 바람 불고 너울 치고 꼬모가 타면 백파도 치고 처음에 내리자마자 툭 치더니 많네아 머리 또 떠먹었어 이게, 이게 희한한 게 대가리가 있으면 입질하고 없으면 입질을 안 합니다 거의 다 썩어가는 냉동새우인데 그나마 이것도 입질을 하네요 생미끼라고 근데 네, 확실히 입질 빈도는 높아졌어요 오징어보다 내가 지렁이를 왜안 가져왔을꼬 이왕에 생미끼낚시인데 다른건 기억 안나고 놀래미 9마리만 기억나네 <웃음> 아, 광어 3마리 잡았지 무럭 뭐 에럭은 조금 잡은 것 같고 큰거한 마리, 연방생 두 마리, 제노프님이 한 마리 주신 것까지 해가지고 챙기는 거는 물칸에 있는 거. 그 옆으로 빠지네요. 하이레게 물칸에 있는 것까지 해서 무럭은 네 마리 챙겨가지고. 오 오늘 손맛을 징하게 봤어. 놀래미나 사라지. 짐 챙기시네. 아 슬프다. <웃음> 두루두루 오늘 손맛들 좀 보신 것 같아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난뭐꿈 아, 못하면 항상 거의 반 꽝이니까. 손맛은 진짜 원 없이 봤네요. 놀래미 선물. 네, 놀래미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인데, 한 마리 더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침에 좀 놀렸다고 또, 이, 이, 이렇게 보보러 하시네. <웃음> <웃음> 오, 와. 아빠는 히트하셨어, 또. 이야, yeah. 뭘까? 푸드두, 후드두커들 오. <웃음> 역시. 자, 저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동률 사용 잘했고 제가 껌모한탄게 9월... 자고장들하였습니다 물이 또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고장들 하셨어요. 어, 한달한달 한 달, 거의 두달 만에 타네요. 뭐, 친구 보러 지난번에좀 며칠 전에 보긴 했는데 배를 타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 자 전동률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는뭐 이정도면 만족하죠 저 요즘에 어묵 떨어져서 붓이라도한번 할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만족하고 재밌게 잘놀러 갑니다 아... 껌모와 함께 했어요 실산물 아, 마리수는 꽤나 왔어요 뭐 담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가서 김초밥 먹을정도? 광어 3마리 잡았고 돌래미 9마리 잡았고 무럭 3마리 어... 아, 4마리 네 잡았나? 방생 한마리인가 두마리인가 했고 무뭐 손맛은 징하게 보고 갑니다 오늘 음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